내가 이렇게 쓰던 장갑이잖아. 근데 내가 드라이브 칠 때, 공칠때 슬라이스 잘 나잖아. 내가 칠때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열리나봐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손목을 자꾸 게 꺾는 습관이 있나봐. 이게 손목을 이렇게 과도하게 꺾으니까 이게 이렇게 치면서 누워서 맞아가지고 열려서 맞아서 공이 이제 슬라이스가 나나봐. 그래서 내가 이 손목 꺾이는 걸 방지하는 장갑이 바로 이거야 이게 지금 나도 처음 딱 여름 개봉하는 건데 이게 원래 쓰던 장갑보다 길거든 아 손목이 많이 올라오네 긴데 한번 착용을 해볼게 그리고 이게 여기 벨크로가 굉장히 넓어 그래서 손목을 좀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래. 그리고 안쪽이, 안쪽이 이렇게 쿠션이 있네? 쿠션도 있고, 이게 딱, 따, 단단하게 지지, 대 역할을 오, 하는 뭐게 있거든. 같다, 그래서 얘가 손목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꺾이지 않게끔 아 잡아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슬라이스 방지 되는데, 이거 시계 풀어야겠다. 그래서 이게 슬라이스 방지할 수 있게 자세 교정을 해주는 장갑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지금 슬라이스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웃음> <웃음> 손목을 꽉 잡아주기 위해서 세게 조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딱조이면아 음, 여기까지 손목시계도 못찰 정도로 올라오잖아 음. 그래서 이게 이게 꺾이는 게안돼오 여기 또 뭐야? 어. 이거는 공기구멍인가 보다 이게 되게 양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퀄리티가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지금 단단해가지고, 단단해서, 이게 손목 꺾이는 게안 되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꺾는 거를, 얘가좀 막아주나봐. 답답하진 않아? 조금 어색해. 왜냐면, 내가, 아, 이게 여기서 꺾었구나. 이런 걸좀 알게 되는 것 같네. 그래서, 뒤로 갔을 때도, 손목이 일자로가 딱 유지가 되게끔. 아, 안 돼? 아 지금도 살짝 슬라이스 난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오래 몇번 하다 보면 좀 교정이 될것 같아 우와. 헤드가 바깥을 열리지 않게끔 <놀람>